블랙 형 <웃음> 구독 좋아요 필수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레드 와인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어예 <웃음> 좋아요 자,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인데 초콜 레드 와인 검은색에서 색깔이 나올까 모르겠네아 모르고 하시는거에요? 어, 어 그럼 당연하지 아, 도전 오케이 오케이 도전! 오케이. 뭐안 나오면 뭐 어, 어차피 <웃음> 뭐 할수 없고 근데 이제 일단 나온다고 보고 하는거기 때문에 나올거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죠 어때요? 이런 마인드 좋아? 아, 느낌 좋습니다 어, 좋아 좋아 해보자고 항상 트러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예. 뭐라고? 이런거 대단한데? 믿음 믿음 어 알아 알아 <웃음> <해규>.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색깔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 초코 브라운에다가 레드만 섞어가지고 어 영양제 살짝 넣었어 어 영양제는 얘기 안 해도지 되 당연한 거니까 뭐 얘기를 해어그 컨트롤러라고 영양제인데 굉장히 머리가 부드럽고 뭐 머리 감으면 어 굉장히 좋아 염색했을 빡빡한 거 약간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없지. 번거롭고 어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염색했을 머리가 개털되는 걸 방지하고 어 그렇지 그래서 컨트롤러 그렇지 어... 아, 나도 공부해야 되나 외국 갔다 오더니 영어를 좀 하네 <웃음> 대단하네 아, 3일다녀왔거든요아 어, <웃음> 대단해 대단해 <웃음> 그게 뭐 짱이야 <웃음> 그 정도면 은야 하루도 못 가봤겠다고 내가 일하냐고 너 대단한 거야 3일 대단한 거야 <웃음> 3일 어떻게 가 어려워 어 대단한데 좋 일단은 발랐고 옆머리 이제 빈틈없이 다 가는거죠? 아 그럼 갑자기 검색이 나오면 또 애매해지는거거든요? 아시죠? 아그렇 <웃음> 일단 약을 탔을때 어, 이 약에다가 어? 네. 잘 타놓고 약이 모자르다 네. 그럼 어떻게 돼? 모르죠? 어떻게 돼 그럼? 그럼 크게 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약을 타야지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중요한건 <웃음> 우리가 이 약을 네. 평소에 맨날 타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랬네. 어, 제조하는데 어떻게 제조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까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났지 어. 머리가 이제 알록달록해지니다 그렇지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지 그렇죠 공기도 어, 안 좋은데 <웃음> 손님도 없고 아휴, 그냥 하는 거지 뭐잘 <웃음> 잘 나오면 좋은 거고 뭐. 그래, 그래. 그런 정신 좋아 손님들의 그런 정신 아주 좋습니다 못 나오면 단삭 한번 하면 되는 어, 거. 그래, 좋아 완전 좋아요 어. 완전 좋아 자오이를그 어, 다음에 뿌리 쪽은 당연히 뿌리쪽은 금방금방 나오니까 약간 뿌리 쪽은 나중에 다 발라 놓고 나서 여, 와, 어. 색깔 밸런스를 맞추는 블랙형 아, 어, 그렇지 <웃음> 뿌리 쪽은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약간 뿌리 쪽은 좀 살살 천천히 이렇게다 바를 겁니다 오케이? 네. 어, 그리고 이쪽도 자 이게 어쨌든 우리 유치원 이, 이후에 머리 염색은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아 정말 어릴 때 어릴 때 제가 빨간색 노란색 별명이 <웃음> 무지기였어요아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했는데 자 일단은 색깔을 이런 식으로 다 발라주시고 약은 아끼지 말고 약끼지 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뭐죠? 응? 뭐죠?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내가 말해 놓고도 몰라. 색깔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잘 발라주고 일단 첫 번째 도포는 너무 잘 도포할 필요가 없어. 대신 안 발린 곳 없이 제대로 바르는 꼬비만. 정도까지만 이렇게 잘 바르고 하시면 되고 일단 얼추 발라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포할 때는 꼼꼼하게 꼼꼼하게 발라서 안 발른 곳 없이 발라야 돼왜냐면 시간 차에 어떤 염색이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할줄 알아야지 초보 명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 가는 건가요 2차 때? 그렇지 이차 때는 뿌리를 가서 뿌리에다가 발라주는데 1차 도포할 때는. 보통 염색 같은 경우는 1차 도포, 2차 도포를 안 하고 원래 1차 도포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얼룩이 진단 말이지.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 1차 도포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시간에 맞춰서 여기를 30분 동안 바르고 여기 20분 동안 바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음. 얼추 빨리 바르기 위해서 대충이라도 먼저 발라놓고 나서 2차 도포가 들어가는 게어 우리 그 머리카락의 어떤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바르고 있죠 아, 어때요? 그 맨, 이런 맨, 생각을 할수 있는 것도 블랙형! 오케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죠 이렇게 발라줬어요 어 벌써 멋있어 음. 그래서 이쪽 옆머리도 마찬가지 시간에 어떤 쫓김을 갖고 얼른 얼른 같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지금 색깔 염색같은 경우는 뒷머리부터 먼저 발라주는 거 맞죠? 네. 네. 흰머리 염색 커버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흰머리 같은 경우는 앞에부터 제일 흰머리가 많은 곳부터 이런 레드와이나 먼내기를 하실 때는 뒷머리부터 아. 바르는 게 정석이죠 왜죠? 뒷머리부터 발라야지 왜냐면 첫 번째 눈 가리고 아옹 알아? 몰라요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머리 미용실에서 머리 할때 만약에 손님 입장으로 봤을 때 앞쪽이 먼저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앞쪽이 먼저 색깔이 나와 버리면 기본적으로 손님들은 놀래지. 그렇죠. 왜? 색깔이 밝아지니까 빨리 감아야 되는데. 이마도 물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다 지워드릴 거고요. 아, 예, 예. 말하면서 하니까 이게 좀 저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다가 이쪽은 다 뽑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앞머리 쪽으로 먼저 바르게 되면 손님과 어떤 머리를 발랐을 때 색깔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뒷머리랑. 음. 뒷머리 쪽이, 치, 우리가 보통 뒷머리랑 이런 관자놀이 쪽이 염색 색깔이 제일 안 나와. 아. 그래서 시간차를 또 이용해서 뒷머리부터 그치. 뒷머리부터 먼저 발라놔야 아무래도 뒷머리 쪽이 밝아져도 손님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더 이렇게 좀뭐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지 근데 손님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지 왜 뒷머리가 멀리 나오니까 그렇지만 색깔하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어느정도 선에서 앞머리가 앞쪽이 잘 나와야 모든게 다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뒷머리쪽을 먼저 옆머리를 바르고 그 다음에 앞머리쪽을 발라서 색깔 밸런스를 맞춰주는거지 뒷머리가 잘 안나와 뒤통수쪽이 그냥 기본적인거야 잘못되면은 앞쪽이 먼저 나와버리면 뒷머리가 안나오면 앞쪽을 지우고 뒷머리또 그대로 놔둘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뒷머리쪽이 제일 안나오는쪽이야 자 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도포를 마쳤어요. 이렇게 두피 쪽은 완전히 안 바르고 적당하게 발라놓고 일단 먼저 1차 도포는 이렇게 대충 먼저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너무 너무 전체적으로 같이 발라놓으면 좋긴 한데 일단은 그 우리가 쉽게 볼면 은 쉽게 나가잖아요? 똑같아. 쉽게 볼면 손님도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보면서 하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발라놨습니다. 1차 도포.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비닐캡을 한, 한 15분 둔 다음에 15분 후에 제가 2차 도포로 전체적으로 이제 정말 아주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아, 염색 진짜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할 정도로 발라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 시간도 얼추 좀그 뭐라 그래 어? 시간도 좀 약간 절충이 되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못 발라요. 왜? 섹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께에 발라놓고 잘 발라놨다고 해도 거의 기본적으로 속에는 안 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염색을 발라야 됩니다. 색깔 꼼꼼하게 잘 나오도록 그렇지 아. 깔끔하게 나오도록 일단은 저기 없이 좀 약간 빠짐이 없이 이 색깔의 색깔을 안 바르게 되면 한쪽이 까맣고 한쪽은 빨간데 그러면 아 이쁘지 않죠. 아 그러면 염색이 어.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번째 도포를 제가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연방치 입니다 자연방치 자연방치 15분 후에 네, 두번째 도포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2차 도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보통 미용실에 두분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1차 도포로 다 끝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발라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저처럼 혼자 있는 미용실 원장님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 초보 미용사 원장님들은 이 뒤쪽이나 이런 라인들을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머리에 다 도포를 한 후에 천천히 두 번째 도포를 하시는 것도 좋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러드리는 그 말씀은 그게 맞죠 두 번째 도포까지 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포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밑에 부분 빠졌던 부분들을 한 번씩 더 발라주면서 천천히 발라 주셔도 돼요 두피는 어느 추다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포는 무조건 이렇게 두피에 좀 빠진 부분들 예 저는 어쨌든 0.5mm씩 떠 가지고 원래 이렇게 다 바르는 게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어좀 약간 시간이 없는 관계상 0.5에서 1cm로 변형을 해서 약을 조금 더 많이 발라서 바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0.5씩 발라요. 안 빠짐이 없이. 색깔의 어떤 그 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다 아시죠? 그래서 산화제가 양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 2차 약이 산화제가 들어가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깔은 조금 더 연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본연의 색을 찾으려면 어, 어느 정도 산화제는 적당히 좀 넣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서, 묽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약이 좀 떨어지지 않게, 어, 약이 2라면, 산화제는 1.5 정도. 아세요뭔 말인지 알아? 네. 어, 알아? 약간 비율로 따지면 4대3 비율. 어, 그렇죠. 예 비율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 바른 곳 없이 뒷머리부터 또 바릅니다 저는 일단 혼자 하는 미용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먼저 다 발라주시면 뒤에는 얼추 다 발랐고요 그다음 이제 위쪽으로 가서 바르겠죠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대단한데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두피 쪽에 이렇게 좀 다 발라주시면 어 일단 2차 도포까지 완벽하게 다 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쪽 앞머리는 마지막에 그리고 관자놀이는 먼저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데 진짜 안나와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잘 안나와 그래서 이런 먼저 발라서 주면 어 아무래도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거 지우는 것도 잘 지우면 되니까 그냥 이런 신경쓰지 말고 어, 얼굴에 신경쓰고 머리 바르면 사실은 머리가 잘 안나와요 그래서 원래 제가 블랙형은 기본적으로 손님들한테도 어, 뭐라하면 제가 말씀 드립니다 머리냐 얼굴이냐 저 같을때 머리가 래서 <웃음> 머리얼굴이지 <웃음> 얼굴 머리지 <웃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 깔끔하죠? 깔끔니다 아, 그냥... 깔끔하게 발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다 지워져. 뭐아 괜찮아. 아, 아니. 진짜로? 아, 아니에요. <웃음> 네 괜찮답니다. <웃음> 안 지워져, 지워져. 이렇게 해서 다 발라주시면 되죠. 다 지워져, 지워지고. 이제 우리가 색깔 같은 경우를 얼추 잘만져가지고 이제 색깔, 어떤 색을 할 건지 우리가 정해놓고 네. 바르기 때문에, 색깔, 네. 그 색깔이 나올 때까지는 네. 안 헹구셔도 되고, 깔끔하게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0.5mm씩. 안 바른 곳 없이 마지막 약을 다 쏟아붓어서, 쏟아붓어서 나의 열정을 이 안에다가 다 넣으세요. 그러면, 손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봐요. 넉넉한 인심에 그렇지. 멋가죠. 아, 그렇죠. 많이 발라주세요. 약 너무 아낀다고 약 머리 잘 나오지 않으면 손님이 없으니까 얼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도 잘 바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도포 다 끝났습니다. 꼼꼼하게 잘 발랐죠? 아주 끝까지 꼼꼼하게 다잘 발랐습니다. 2차 도포 다 했고요. 이따 한 20분 있다가 머리 한번 헹궈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자 아, 일단 머리 감고 왔고요 맞아요? 맞죠 아 근데 젖었을 때 머리 색깔과 우리가 색깔을 무슨 색을 한다고 했죠? 초코레드와인 그렇죠 이름 좋네 초코레드와인 <웃음> 그렇죠. 오늘부로 초, 너는 초코레드와인입니다 잘 나오지 감사합니다 야 앞에 가지 마라고 아직 지금 저거 그 <웃음> 중이잖아 어 진짜 색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고 일단 중요한 건 블랙. 원래 머리 색깔은 블랙. 어. 그죠? 그렇죠? 블랙. 저 완전, 저 머리. 옆. 10년 이상 블랙이었어. 그렇죠. 기본적으로 염색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원래 까만 머리였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로는 어, 초코 브라운에다가 레드, 믹스 어떤 색깔, 레드를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뺐네요. 아주 색깔 잘 나왔고요. 제가 말린 다음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잘 나왔다. 어. 젖었는데 이 정도면. 아, 그렇죠그렇죠어 그래. 네, 미용, 아, 근데? 아, 내가 오. 한번 했었거든요. 와 진짜요, 여러분. 오,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자, 근데, 근데 이 레드 상태는 2주가 아니라. 이 레드 상태는 2주 동안, 3주 동안 지속을 될는데 보통 머리를 감는 거는, 어? 네. 한, 한, 한 15일에 한 번씩 감으면 한몇 달도 갈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 그래? 진짜 대박 알았어 맨날 깎는답니다. 네, 네 색깔 완전 뒤에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색깔이 잘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따 밖에 나가서도 햇빛 좋으니까 한번 보고 제가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색이 나 원하는 네. 색깔을 제는안 네. 나올 수 없죠. 색깔 이름 뭐라고? 초코 레드 와인. 오케이 이름 예, 좋아요. 어디에도 없는 초코 레드 와인 블랙이 만듭니다. 블랙 형, 어색해진 어... 그 전부 레로와인을활하다가가하게고이하니까리터득 이렇게? 아, 어, 뿌리, 뿌리 깊숙한 곳까지 색깔이 다잘 먹었죠? 어, 완벽하게. 2차 도포의 힘. 자, 뿌리 드라이 롤이 필요 없죠? 제손 아, 핸드 드라이. 눈썹이 좀아쉬워요네 <웃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웃음> 눈썹 자체는 이용 시에서 불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눈썹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아 정하고 싶으면 제 약을 기릴 테니까 약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세요 어. <웃음> 어쨌든 그건 는 이따가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것 같고. 머리 어때? 색깔 완벽해? 아주 마음에 들고 색깔 좀 마음에 들죠? 이렇게 하시고 제가 가서 나가서 색깔 한번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이 실내에서 색깔 이 실외에서의 색깔은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지금은 실내 우리 안에서 내가 검은색 검은색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를 검은색 깔고 색깔 봤을 때. 제가 봐도 뭔데 가봅시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색깔 어때? a I 들었어? 아주 junk, cook. Black young, Kudok, Kudok, Kudok,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웃음>